혜성이 빛나는 밤에 네, 안녕하세요. 혜성이 빛나는 밤에 DJ 신혜성입니다. 오늘은 어,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는 슈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 네. 옆에는 분명히 두 분이 계시는데, 예, 예. 세명 아, 인사를 오케이. 하네요. 아니요. 네. 뭔 음, 개똥한 새소리야! 아, 아 네. 어. 그럼 하면 안 되지, 말이요 그래? 네. 네. 어, 신혜성씨 그, 네. 혜성이 빛나는 밤에 게스트로 나오게 되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웃음> 네. 어, 또 우리 혜성씨가 곧 새로운 싱글을 발표한다고 해서 축하를 드리러 그렇죠.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새로운 싱글도 네. 그렇지만 혜성씨가 네. 진짜 밤에 빛나요. 그럼요. 예, 네, 밤의 왕자죠. 하하하하 <웃음> <웃음> 굉장히 재밌는 농담을 하셨어요? 하하하하 혜성씨가 오늘 혜성이 빛나는 밤에 DJ로서 정말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7월을 시작으로 한 달에 뭐 한국식 발표가하셨는데 <웃음>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좋아했던 강수지 선배님만 부렸던 브랜까미요 <웃음> 네. 네. 그리고 공연에서도 한번 하신 적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그이민니씨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인형 예 인형. 네, 인형 인형 인형 네 이지훈 씨와 같이 불렀는데 네. 이준 씨 혼자 부른 게 듣고 싶어요. 그렇죠? <웃음> 근데, 근데, 근데 그거도 나왔어왜 나왔니? 아, 네. 그리고 또 사랑 후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곡들을 낸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축하로 나온 축하로, 네, 축하로 나가신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축하로 네. 나. 네. 네. 아니, 아니 축하로 나. 왔고 그런, 그런 게 아니라면 동환 씨도 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지금 다 끝났는데 뭐 인사해요. 네, 동아 씨는 제, 지금 좀아픈 관계로 제 바램은 세호 네. 씨가 네. 이번 그 싱글로 인해서 더욱 더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전에 대박이 났지만 네. 초 대박이 나서 해성이는 네. 예. 예. 예. 지금 싱글입니다. 진짜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어쨌든 네, 네, 두분아세분네세분 네. 아, 네, <웃음> 나와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까 네. 예, 예. 네. 네. 네. 뭐 NDC도 에릭 씨도 지금 드라마 처럼 축간다고 가 미안하다고 사주면 아니 여기 와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다 사죄까지 아, 알리는 게 네, 있을까요? 네, 어쨌든 세분 감사드리고요 네네네뭐 전진씨는 뭐 전진 뭐요? 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아, 마지막으로 우리 네, 안녕히 계세요 뭐인사하죠 네, 여러분 안녕히 아, 계세요 아, 아, 아, 아, 아, 하고 수생선성 화이팅 하죠 아 오케이. 이번에 네. 제이 불을 아 잠깐만 프말 <웃음> <웃음> <말했던 거 웃음> 프로젝트 이름이 원스 어게인이에요. 원스 어게인 뭐 화이팅 이렇게 해서. 나거는 아, 음. 다시 한번 어, 신혜성 화이팅 원소나게 화이팅. 오, 자, 시, 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신혜성 게자신성 아, 아, 아, 화이팅 원소나게 아, 인 네, 여러분 어 여기서 음, 아. 네. 여러분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혜성 화이팅 원소나게 화이팅. 원어게인원어게인원스 오픈 타임 뭔가요. <웃음> 모두들 굿나잇